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복셀 타이쿤이라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도시건설 게임은 아니에요. 자이 게임은 예전에 나왔던 라이즈 오브 인더스트리 라는 그런 게임하고 좀 유사한데 어, 이 게임은 약간 그 게임에서 포인트가 좀몇 가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른바 간접지원이라는 그런 요소가 생겼는데 이렇게 도시가 원하는 게 이런 자원들 말고 뭐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걸 만족시키면 도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반을 제대로 해서 뭐 돈을 잘벌수 있으면 그걸 맞춰 뭐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겠죠? 자 이거 한번 진행해봅시다. 자 석탄 필요한 데가 여기 여기에 있고 그 다음 철광석 철광석 여기 여기 있고 나무 여기 있네요. 뭐지 이거? 키우는 게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돈이 모일 때까지 기차는 안 쓰진 않을게요. 지금 바로 쓸만한 그런 여력은 안 되니까 나 이렇게 하고 지금 길을 바로 연결합시다. 흠흠 <웃음> 또왜 연결이 안 될까? 이 게임의 특징이 인프라 만드는데 그닥 좋은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몇 번이나 부신 다음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데 이거 보세요. 바로 연결할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죠. 이거 연결해야 되나? 연결합시다. 그리고 그래 이쪽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할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또 되죠? 신기합니다 아무튼 4개 도시 다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목재를 먼저 제공을 할게요 아니면 이쪽은 석판을 먼저 제공하거나 그래도 될것 같기는 한데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제대소 만듭시다 제대소를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창고를 만들겠습니다. 창고 만들 필요 없겠다. 그냥 바로 여기 만들게요. 자, 여기를 만든 다음에 얘랑 이렇게 비슷한 루트로 만들 수 있나? 안 되죠. 일단 이렇게 해보죠. 길을 쭉 연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여기를 연결한다. 되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나무를 실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나무를 운반시킬거예요자 얘는 이렇게 지을게요 그유턴에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이런식으로 건설할겁니다 오, 잇 됐고 나무 필요한데 있나요? 여기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도로 뺀 다음에 어,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이러면 되겠죠? 일단 얘네 먼저 운반을 시킬게요 차고도 만들어야겠죠? 차고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오잇? 자 이렇게 하고 우선은 음 나무잖아요. 경로 지정을 합시다. 여기서부터 적재 풀그 다음에 이쪽에 도착하는 거고 그쵸? 하여 그리고 얘를 복사할게요. 일단 두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대 일단 돌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하나 더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루트를 역에서 적재 홀그 다음에 반대쪽 도시죠 이쪽 라인에다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넣고 저장 그리고 얘를 복사합시다 복사하고 둘다또 이쪽으로 보낼게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그 도시 특성을 한번 봅시다 여기 혼합이죠 여기 산업이죠 여긴 뭐야 산업이고 이쪽이 관광이죠 그럼 관광하고 혼합하고 연결을 시킬게요 그러면 저 인구이동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이동 관련된 거좀 설정을 할게요 버스 구입 합시다 이 아이죠 이 아이를 구매한 다음에 얘가 경유지를 아 버스 정류장이 없죠 만들어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줄게요 따에 건설 가능합니까? 따에는 안되네 일단 여기다 짓고 자 여기다 짓고 반대쪽에도 적당히 지어줄게요 질만한 데가 없네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제일 무난한 지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경지 연결할게요 적재 풀 그리고 이쪽에다 하여 그리고 이쪽에서도 적재 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다 모일 때까지 이동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유집이 아낄 겸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자 바로 가동시켜 볼게요 호잇 그리고 제대로 운반된지 그 차량제 체크해 봅시다 쫓아 갈게요 자이 아이는 맨 처음에 나왔을 테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가시고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 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동하나요 음흠 좋아요 자 여기서 제공한 다음에 한바퀴 돌고 나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버스 버스이야 어디갔어 버스야 어디갔니 어 여기있네요 자 이제 한명밖에 안탔죠 다 찰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것도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립시다 그래서 자 남은 돈을 상환을 시킬게 오냐. 42만 남았죠? 그러면 나간 돈이 좀 많이 줄을 거예요. 나이 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우리 발전기지를 좀 먼저 지읍시다. 우리 본진을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여기로 할게요 여기로 하고 아니면 여기로 할까? 아 여기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지금 돈 버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 이쪽으로 해야지 자 이런 위치는 그닥 좋은 위치는 아니니까 여기다 그 헤드쿼터를 지을게요 끝 좋아요 난 그리고 이 아이 찰 때까지 안 기다 그 기다릴 거예요 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기다리라고 했거든 내가 커질 때까지 좀만 버팁시다 그리고 제가 돈을 좀 많이 쓰긴 했죠 그 대충 상환한데 그러니까 돈 생기면 석탄도 연결시켜가지고 이쪽도 좀 발전을 시킬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 자 출발합니다 따라갈게요 드디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버리죠 관광도시니까 좋아할 겁니다 됐고 천골드 벌었죠. 또3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승객이 이 정도 왔어요.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이것도 수치 좋아지니까 애들이 금방금방 늘어날 거예요. 그냥 한 대씩 더 고용을 해가지고 운반을 좀 많이 시킬까요?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건 좀고민 해봅시다. 크... 35만 남았죠. 야, 아직도 출발 못했니? 9명 남았죠. 좀 많이 힘낼게요 도시가 커지면 와 이리저리 요구하는 사람들 많아질테니까 별일 없을거예요자 이동합시다 덤네트 됐어 자 1000골드 행복하죠 실제로 이익을 얻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요 유지 비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벌긴 했죠.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좀 기다리면 돼요. 음 석탄 석탄을 제공해야 될까요? 대출도 받아야 되나? 그래 제공하는 게더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자, 일단 10만 정도 받은 다음에 석탄 공장 만듭시다.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하고. 자, 일단 이렇게 지어놓고, 창고 연결된는지 봅시다. 이 아이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되죠. 그런데 지금 확인이 필요한 게, 자이 아이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일단은 여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해봐 좀 된다고 얘기해줘 됐어 아니 그래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자 아니 이게 왜 안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죠 지금 연결 안된거 맞죠? 어허, 구리네요. 음,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가라고, 지금, 뭐, 까지 거. 아, 이렇게 놓고, 또, 역을 하나 더 만들게요. 대출 좀 받아야 되고. 아, 다시 50만이 됐어요. 슬픔다. 이렇게 하고, 석판 더 필요한 데가 여기 있죠. 여기다가. 자, 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에헤이 좀만 더 멀리 지어야겠다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됐으 됐으 자, 이렇게 놓고 좀만 더 대출받읍시다 차량 4대를 구입할 거예요 여기 있죠? 구매합시다. 일단 이 아이죠. 이 아이 구입, 구입한 다음에 경위지를 여기서 적재죠. 풀로 적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내려놓게끔 하고 저장 그리고 얘를 복사해야 돼요. 자 돌리시고 돌리시고 그리고 구매할게요. 하나 더 구매하고 이 아이는 경위지를 여기서 적재 풀러하고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가 하역을 시킵시다. 그리고 얘도 복사를 해야겠죠? 됐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차량이 4개가 출발할 거예요. 석탄 쪽으로 이동할 을 겁니다. 철광석은 난 모르겠고 일단 나중에 제공하는 걸로 할게요. 됐어. 요 그리고 한동안 또 돈을 갚을게요 지금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다시 한 30-40만원대로 좀 줄이긴 하야돼요어 그러면 이거 자 이렇게 해서 a 라 i 유턴할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구리구만 자 집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어요 좀 기다리면 돼요 지금 돈 벌린 거 있죠? 이거 빠르게 갚을게요. 됐어. 자, 25만이나 갚았어요. 아, 철광석은 너무 멀어서 이거 답이 없어요. 저거는 기타로 연결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아니야, 우리 석탄 열심히 제공하고 있잖아. 좀만 기다려봐. 자, 이렇게 식으로 자원을 제공하면 점점 마을들이 커지긴 할 거예요. 그쵸? 경제가 좀 심각하긴 한데, 어, 광석은 내가 나중에 제공을 할게.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도시 내부 내부에다가, 어, 정거장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인구 이동도 좀 적용을 시킬게요. 이제 저런 점점 사람들이 빨리 탱할 때가 되는데 이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그래서 속도좀 빨라진 거 같죠? 빈도가? 자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 아니야 지금 석탄 제공해 주고 있지 않니? 좀만 기다려봐 자메이슨 시티는 점점 많이 크고 있어요 제 인구가 벌써 40명이나 늘어났죠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겠지만 때까지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제 이쪽은 승객이 없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면 어... 차례 하나 더 고용을 합시다 지금 한 3만 정도 되면 바로 고용을 할게요 퀴트 됐고 자 스탑 자 너는 어디랑 어디랑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대출받아야겠네요 아니 일단 내비둡시다 그 다음번에는 정거장을 만들게요 정거장 만들어가지고 이쪽 도시하고 이쪽 도시에도 설치를 할게요 생각이 짧았어 이 아이 은근 이제 역할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찬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 됐어 아 괜찮아 이제 제가 다른 쪽에다가 잘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역 하나 만들게요. W 버스 정류장. 건물 안 부신 데 없나? 여기밖에 없네요. 일단 이쪽이라도 지어야겠네요. 그쵸? 죠잇 자, 이렇게 짓고. 얘하고 관광 쪽하고, 이렇게 좀 왔다리, 왔다리 그렇게 시킬게요. 아, 여기랑 연결시켜야겠다. 자, 이쪽도 역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쪽밖에 없구나. 자, 이렇게 놓고타고에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거 클릭하고 적재 풀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역을 시키고 그리고 이쪽에서 적재 풀로 시키고 자, 반대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로 가야겠죠? 봐요. 끝. 자, 가동. 한번 지켜볼게요. 이 아이죠? 자, 승객이 얼마나 많은지 봐야 돼요. 느리구만. 기다리죠, 뭐. 일단, 철광석은 버릴게요. 초반에. 자, 세 개까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난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버리고 그 인구 증가나 시킵시다. 나중에 제가 저희가 원하는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봐. 뭐요? 잠깐만. 자, 메이슨 시티가 이제 석판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요구 수치를 좀더 늘려야겠죠. 음, 뭐? 철광석을 받겠다고? 나 그거 안 키울 거야. 철광석 안 키워요. 자 도시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죠. 승객이 생겨서 그래요. 승객이 생기면 그래도 거주민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도시가 좀더 빠르게 클수 있어요. 여기도 승객 갖다 놓으니까 그래도 커지긴 하죠. 경제가 좀 파탄한 게좀 좀 슬프긴 한데 다른 게 생겨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메이슨 시티는 벌써 357이 됐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 커졌죠 얘가 진짜 커지면 여기까지 확장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어 인프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름 걱정되긴 합니다 수입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좀더 가까운 도시에다가 자원배치까지 잘 되어 있으며 초반에 10만 버는 게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출을 먼저 갚아야 돼요. 4천씩 나가죠. 나중에 저 4천이 저희 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야지만 좀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자 이쪽은 사람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명 빠졌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겠죠 이게? 이건좀 봐야겠네요. 자 빨리 파산하십시오. 나 이거 커버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새로운 자원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야 그래도 꾸역꾸역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효과가 있나요? 이거 좀 봐야겠는데 탐들 이쪽으로 이사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애, 버스 어디갔니? 버스 한번 기다려봅시다 반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겠죠? 음 아직까지는 좀 느리네요 얜좀 기다려야겠다 자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했죠 여긴 좀 많이 커져가지고 금방 승객들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7이나 차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대출 27만 5천 남았어요 자 이거 다 갚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만들게요. 야 드디어 7 5 0 0 0까지 갚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죠. 어우 좋네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이것도 좀 시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돈이 좀 벌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돈이 좀안 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과잉 공급하면 당연히 단가는 쑥쑥 떨어지죠. 그거 감안해야 될것 같아. 요 나중에 차량 한 대씩 더 공급하고 아이고 여기 죽었죠? 뭐 어쩔 수 없죠 하나 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립시다 어차피 너네 관광도시였잖아 내비두자 자 사업이 파산돼서 이쪽도 마찬가지야 철광석은 안 받을 거예요 기다려야겠죠? 자, 메이스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석탄을 더 많이 받겠다고 난리가 났네요. 가격이 얼마니? 음, 좀... 싼편 아니네요. 하나만 더 고용할까요? 그래도 될것 같고. 일단 차량을 먼저 고용합시다. 이 아이죠? 호잇! 자, 이렇게도 고수다. 자, 복사를 할게요. 아, 이미 눌러버렸구나. 그럼 여기서... 적재, 풀, 그리고 하역한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됐어요 빨리 보낼게요 석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내줘야겠지 우리는 나무하고 석탄만 키울게요 철광석을 받는다고? 에이 에이 또 철광석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버릴게요 이건 누군데 아, 너 이익이 없다고? 좀 기다리면 돼. 철광석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얘들 포기하고 좀더 좋은 걸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철광석? 필요 없다니까, 그거. 어, 메이슨 시티는 벌써 여기까지 지금 발전이 됐네요. 이거 길따라 여기까지 발전한건 아니겠죠? 음, 아 철광석 이거 버릴게요 버려야지 자 대출 7만 5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저희가 연구소 지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잠깐 이쪽도 석탄 받아야 되잖아 그쵸 음 그러면 하나만 고용을 해야겠네요 차량 고용 합시다 자고 클릭한 다음에 구매를 할게요 야, 이쪽 도시 석탄 있으니까 이거는 해야지 이렇고자 루트 지정할게요 여기서 적재 풀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역을 하면 되는데 거리가 안 닿아요 음. 화물역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좀 기다릴게요 돈이 벌려야지 가능해 이쪽에다 지어도 되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됐어. 끝. 좋아. 다시 합시다. 차고 찾아서 그 아이 있죠. 이 아이 수정시킨 다음에 경로지 여기로 추가시키고 하역시키면 돼요. 확인. 그 다음에 돈 벌리면 두대 고용해가지고 이쪽에도 보낼게요. 여기가 저희 헤드쿼터였나요? 야 이쪽이었구나 사실 이쪽을 더 키우긴 해야 되는데 이쪽이 잘안 커요 생각보다 자 차량 복사 끝 그리고 가동시키고 자 두대가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석탄을 제공할 거예요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오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와야 되는 게 맞아 야 도착했죠 그래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된다 오케이 좋고 이러면 이전보다 돈은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오늘 안에 다 갚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은 생각보다 좀 많이 더디긴 한데 좀 기다리면 되겠죠 자 드디어 25,000 남았습니다 좋네요 이것만 하고 바로 연구소를 지을게요 연구소 지을 위치는 그냥 여기에 본부 옆에다 지을게요 그냥 근데 다만 얘가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외딴 곳에다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옆부분에다 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차에 메이슨이 우리의 심장이 된것 같은데? 그쵸? 자 끝! 배출 없어요. 이제부터는 연구소 짓도록 할게요. 돈이 10만이나 들어갑니다. 아우 더럽게 비싸죠? 뭐, 10만 정도 이제 금방 벌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은데? 이게 3대 이쪽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왠지 저쪽으로 다 빨려 가는것 같아요. 아, 여기도 많이 컸구나. 이번에 그 제공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자, 수익이 상당해졌죠? 이쪽에다가, 석판차를 좀만 더 배정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돈 쓸까요? 에이 큰 도시잖아. 에이 그냥 내비 둡시다. 너무 빠르게 크면 그 관리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야. 자 축하합니다. 타운으로 됐대요. 오호 멋지네요. 자 이제 나무자재 연구 활성화를 받을 수 있다네요 어디라고? 아니 잠깐만 이런 거는 지금 하면 안 되지 머리 아프죠 그러면 이거 없앨 수 있나? 아 없앨 수 없죠 하하 <웃음> 난 연구소 먼저 찍읍시다 연구소 먼저 찍고 제조업을 연구해야겠죠 바로 질게요 일단은 이쪽 라인에다 짓겠습니다 호잇 됐고 처음에는 제조업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목재 가공이나 이런 거할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야겠죠 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한9 4 0 0천 들어간다고 돼 있었죠 음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자, 철광석 파산 시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공 안할 거니까. 좋아요. 제조업 연구 완료됐죠? 그래,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연구 한번 볼게요. 이제 목재 가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거를 제공해야 돼요. 자, 한번 하고 봅시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난 최선을 다해겠지 잠깐만 이쪽에 제공되는 자원이 뭐야? 이것도 배달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쪽 주변에 다지어야 되나? 이건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후잇! 됐어. 나무가 필요하군요. 나무가 없으면 연구가 안되네요 차량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창고 하나 만들게요 일단 창고는 여기 어디갔니? 일단 얘 연구용으로 사용할 거고 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다 자 일단 이 아이 죠 차량 하나 구매할게요 구매한 다음에 니가 여기서 벽제. 로한 다음에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하약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호잇 자 한번 된지 안 된지 볼게요. 이것도 티이좀 많이 있죠. 55개나 있기 때문에 아까 도1 0몇만이라는 골드가 사용될 거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된지나 봅시다. 음? 왜 안되지? 나무 가져왔잖니. 아 맞아요. 제가 뭔가 착각을 한게 있죠. 너 정체 누구야? 석탄? 그... 아마 이쪽에 대기 중인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있죠? 내가 이거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나부운마차라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데다가 지원을 시키는 게 맞아요. 라고 얘는 석탄 쪽으로 보내게요. 여기 누르고 적재 그리고 경지 추가해서 이쪽 마을도 발전시켜야 되니까 여기로 보낼게요. 하여 끝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나무차량 고용합시다. 내가 실수한 게 맞아요. 이거. 나무차량 고용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죠? 풀리고 연구소 앞에다 내릴게요. 하여 끝 됐어요. 자 빠르게 움직입시다. 야 연구했죠? 이거 운반할 때까지 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쵸? 차량을 더 고용해야 되나? 그래야 될것 같기도 하죠? 음 아무래도 빨리 연구시켜야 되겠어요 구매 한번더 뭐 합시다 이 아이죠? 자 경유지 추가 적재 풀그연구사 앞에다가 하역시킬게요 어차피 나중에 석탄도 운반시킬 때 이쪽에다 좀 보내버릴게요 잘명면두배 빠른 속도로 하겠죠. 창고를 만들어 놓을까? 뭔가 증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됐고. 아, 그래. 창고를 만듭시다. 이런. 작은 창고 몇 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머리가 아프죠. 작은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두개짓고 하나는 석탄, 하나는 나무 지정을 할게요. 그럼 이쪽에다 저장시켜 놓고 갈 테니까 별 문제 없겠죠? 이거 한번 봅시다. 제대로 된 지. 자 일단 연구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치. 그리고 이걸 또 사용하겠지.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언젠가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이제 어느정도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철광석을 제공해야 될지 말지 좀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제가 9만 달러 정도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다립시다 이거는 좀 꺼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쵸 시박받지 말고 출력을 해야 돼 그럼 쌓이진 않겠지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한번 뭐 지켜볼게요 응 음, 쌓인다 좋아 여기 있는 건 나중에 뺄게요 빼는 게 맞아요 나중에 차량 하나 고용해서 그냥 루프 돌리면 여기서 자원 뺀 다음에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여기는 나무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무차량 하나만 더 고용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고용합시다. 교기 주추가 이렇게 적재, 불그 다음에 아역지, 여기. 맞나요? 맞죠? 오이 됐어요. 운영합시다. 요오치가 많아지긴 했어요. 자 연구특이 한 20... 20개 정도 남았죠 좀만 버텨볼게요 자 이제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49 그러면 한 6번만 더 하면 되죠 오케이 5번 자 이렇게 되면 제조업에 관련된 거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산 건물 주변에다가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공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제조 공장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그래요 나무자재죠 나무자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 아이는 비싸니까 금방 돈을 벌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 이건 아직까지 연구가 안되죠 제조업이 2단계가 필요하니까 이건 그렇다치고 철재련이나 이런거? 석탄재료는 없나요? 석탄은 없네요 일단은 가솔린 엔진이나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근데 철광석이 필요하다고? 어허이러 머리 아프죠? 아니면 철로로 그냥 갈아탈까 이것도 방법일 거 같긴 한데 근데 돌이 필요하잖아 돌이 아직 없어요 저희한테 채굴을 하면 뭐 새로운 이렇게 자원 채집장들이 생겨나긴 한데 이건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가솔린 먼저 합시다 가솔린 하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돌이 필요하니까 이쪽에다가 구성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지어봅시다 자이 아이를 철채속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하나 차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철질은 말고 가솔린 이렇게 합시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내비둘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공장을 만들게요 생긴 아이들이 있죠? 원형 절단기라고 합니다. 멋지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창고 하나를 지읍시다. 창고를 이쪽 라인에다 짓고, 연결 되니?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될것 같긴 한데. 여기다 지어도 되잖아. 음, 여기다 지어도 돼요. 다 찍고 공장을 만들어봅시다. 이 아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좀확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친 다음에 컴백 웨트 죠자 커넥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자 이렇게 만들고 연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겠죠 컨베이어 저치, 장치 일단 나중에 개선시킨다 치고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거 되나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보내지나요 이거? 뭔가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목재 가져다 줍니까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스탑 여기 또뒤집어야돼요 이쪽 라인 있죠 이렇게 뒤집고 여기서 이거를 가져와야 되죠 또 이쪽에선 목재판자를 저장시키면 되죠 한번 봅시다 왜? 레시피 선택했잖니 아 여기도 방향을 바꿀게요 어이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아이 있죠 차량 하나를 더 고용합시다 목재는 여기서 고용이 가능하고 일단 두대 정도 고용을 한 다음에 자 자재 제공해야 되는 데가 아이고 이거였구나. 실수했죠, 제가. 이거 레시피를 바꿀게요. 자, 이 아이를 창고 하나 더 짓고. 여기는 그냥 목재 자재. 그다음에 컴뱃 벨트 연결할게요. 이쪽하고 연결시키고, 길을 연결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대체 한번 받을게요. 됐어요. 한이 정도 받고 연결합시다. 자 공장 하나만 만들게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지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이렇게 짓고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놓고 이쪽에서는 자 나무자재 나무자재 연결하고 그 다음 컨베어 뒤집어야겠죠? 된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쪽도 뒤집고 오니? 응 어, 오네요. 자 이런식으로 생산이 되면 크럭 아까 있었죠? 끝자락에다가 창고를 또 만들어야 돼. 가까운 창고 있니? 없는 것 같죠? 아 이거 공간이 좀애매모한데 여기다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되니? 얘들 때문에 안 되네요. 이쪽을 좀 땅을 팝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가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연결하면 되겠죠. 자재 어디 갔니 자재? 이두 아이는 경지를 여기서 적재를 하되스작 설정을 해야 돼요. 자 나무 자재로 이렇게 한 다음에 경지를 이쪽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죠?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하여 음된것 같아 확인하고 진행하고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겸위주 추가한 다음에 적재 풀 그리고 명령 추가해서 변경 이아이로이아이로 이 아이로 하고 자 도착지는 이쪽으로 할게요 하여 끝 한번 지켜봅시다. 된지 안 된지 볼게요. 그래요. 이제 적절히 나르... 이 나르기 나무자재 나르기 시작했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되면 저희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됐고 응, 갑니다. 대충 우리 얼마 했니? 10만 했죠. 10만 그만 갚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키워볼게요. 벌써 다 찼구나 그럼 여기 꺼야겠다 자 이렇게 할게요 어 30이구나 좀 시간 걸리겠다 내비둬야겠다 한동안 돈은 좀안 벌릴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쪽에다가 자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은 되긴 해요 그 이건 좀 지켜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돈을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인프라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